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귀염둥이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지금 얼굴만 빼꼼 내밀고, 어? 한 마리 더 나왔죠? 자, 이 친구들인데요. 지금 저 집으로 들어가는 친구 이름이 슈라고 하고요.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친구가, 아우 지는 소리도 우렁차죠? 이 친구가 짱돌이라고 하는데요. 자, 슈는요, 그레이트 피레니지구요. 이짱돌이는 프렌치불독이에요 디테 실룩실룩 귀엽죠 오늘은 이 친구들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 슈는요 오, 나이로 치면 은 14살 15살쯤 되는데 저기 완전 오래된 노견이에요 얘가 어, 2007년도에 제가 데리고 와서 두달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되게 오래됐죠? <웃음> 그 다음 이 짱돌이는요, 얘는 2016년도에 데리고 왔어요. 햇수로 치면 지금 이제 4년차 정도 되는 친구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들은 이 친구인데요. 어, 프렌치 불독은요, 정말 식탐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놔두고 밥을 주면 우리 슈가 밥을 하나도 먹지 못한대요. 그래서 짱뚜리를 좀 빼고 우리 슈만 밥을 줄 거예요. 짱뚜리를 빼고 나서 다시 영상을 찍어 볼게요. 이게 우리 슈와 짱뚜리의 밥이에요. 자 슈를 밥을 좀줘 볼게요. 이렇게 밥을 떠서요. 여기 밥그릇에 주면 우리 슈가 참 맛있게 먹는답니다. 그럼 우리 짱뚜리는 뭐하고 있냐? 이렇게 나도 먹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열심히 지금 배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슈가 먹는 동안 우리 짱뚜리는 지금 좀 기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슈 밥을 다 뺏어 먹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맛있게 얌얌얌 얌얌얌 이렇게 먹고 있답니다. 우리 짱돌이는, 이렇게 배가 보이시죠? 밥 달라고, 지금. 이렇게 저를 조금 슈밥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 우리 짱돌이가 더안 달라기 전에, 짱돌이도 밥을 한번 줘볼게요. 짱돌! 밥, 밥통을 한번 흔들어 볼게요. 짱돌이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짱돌! 짱돌! 짱돌! 안 올라오네요? 짱돌! 짱돌! 제가 애타게 부르던 짱돌이가 지금 열심히 올라왔죠? 역시 밥그릇 주위를 서성이죠? 자. 짱돌이에게 밥을 주면 짱돌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짱돌 아니 얘가 머리를 만지면 밥을 먹으라는 신호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먹어버리네요. 잠깐 먹는 소리도 들어보세요. 밥그럭이 부서지겠죠? 금방 다 먹었죠? 순식간이죠? 저희 짱돌이는 이렇게 식탐이 아주 뛰어난 강아지고요 짱돌이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볼게요. 을, 볼록 솟은 이귀 보이시죠? 짱돌리의 길은 이렇게 생겼고요. 역시 얼굴, 코 주위에 주름이 이렇게 있고요. 눈은요. 정말 겁쟁이처럼 눈망울이 되게 커요. 우리 짱돌리 전박이는 몸에 이렇게 등, 쪽, 등 쪽에 등쪽 검은 점들이 있고요. 자, 다리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를 보시면 프렌치 불독의 특징이죠. 꼬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야 되겠죠? 아주 근육 빵빵한 우리 짱돌이 있고요. 이 친구는 스컷이에요 짱돌아 앉아볼까? 짱돌. 이렇게 귀여운 우리 짱돌이었습니다 자, 짱돌이와 슈 집을 옆을 보면요. 짜잔. 이렇게 토끼 집이 있어요. 이 토끼 세 마리가 가족이고요. 그다음 옆집을 보면 옆집에 또 토끼 집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마리가 가족이에요. 두이 사육장을 같이 합설해 놓으면 아이들이 또 영역 싸움을 해요. 수컷들끼리.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나눠놔서 가족끼리 이렇게 한 집에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그 다음 그 옆집으로 보면 짠요 디테. 짱돌이랑 비슷하죠. 이 디테 비슷하죠. 이 비슷한 디테를 가진 네 저희 미니 돼지 동남이랍니다. 이 봉나미가 옆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봉나이 집을 옆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철망을 잘해놓은 프레리도그 친구 집이 있어요 이 친구는요 이빨이 아주 세기 때문에 탈출 아주 잘해서 집을 아주 잘 봉쇄해놨어요 자 이렇게 망이 있으니까 잘 안보이시죠 제가 집을 잠깐 열어서 짠이 친구가 프레리도그래요 안녕 프레리도그얘 이름은 키키예요 안녕 키키 키키가 여전히 나무를 물어뜯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다 물어뜯어서 탈출해서 구멍을 내서 탈출할 수도 있어요 생긴건 정말 귀엽죠 키키 이빨이 오늘도 간지러운가봐요 이렇게 벽에 붙어서 키키가 열심히... 어? 안 돼, 키키. 이 친구 이름이 프레리도브 키키였고요. 키키 집을 돌아서 반대쪽을 보면요. 이쪽에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시면 앵무새 집이 있는데요. 네, 저희 집 또리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야외로 나왔답니다 자, 우리 똘리도 잠깐 인사할게요 똘리야 밖으로 나오니까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똘리예요이 친구가 말을 잘하는 리인데요 다음에 자기가 말을 쓰다가 수저쟁이가 되면 그때 영상을 다시 또 찍어서 올릴게요. 이렇게 야외에는요. 호순이라고 하는 고양이 친구도 놀고 있고요. 자, 저기 노란색 고양이 보이시죠? 저 친구가 장고였고요. 이 친구가 검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현관 앞에서 이렇게 문 열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반반이 친구도 있답니다. 이렇게 야외에는요. 토끼, 돼지 등 많은 친구들이 있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스마일러에 놀러오시면 이 친구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